2020년 8월 2일, 정원의 일기. 일단 오늘은 연수원에서의 마지막 날이다. 그래서 짐도 다 정리, T&D님들이 짐도 다 정리해주셨고 방에 있는 그런 생필품 같은 것도 다 정리를 해주셨다. 약간 그러니까 오늘은 되게 아무 수업도 없고 쉬는 날이어서 형들이랑 얘기 좀 하다가 자고 영화도 보고 지금 이제 부모님, 부모님이랑도 통화를 하고 이걸 찍고 있는데 이제 파트 2 끝까지 살아남아서 데뷔를 하게 된다면 5주 동안 여기 있는 분들과 못 만날 것 같다. 그래서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고 그래서 인사도 다 하고 가야 될것 같다. 원래 사실 TND님이랑도 그 오늘이 마지막인 줄 몰랐다. 데뷔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, 데뷔를 하면 TND 팀이랑 같이 그,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만약에 데뷔를 하면은 진짜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해서 좀 오늘 갑자기 그걸 알게 돼서 너무 아쉬웠다. 그래서 아까 전에 내 담당 TNA님이랑 말을 하고 말을 하고 그냥 좀 오랫동안 말을 하다가 왔다. 이제 내일이 22명이서 있는 마지막 날일 텐데 아마 솔직히 22명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, 그럴 수가 없으니까, 진짜 그게 너무 제일 아쉬운 것 같다. 음, 약간, 내일 떨어질 10명의 감정, 10명의 사람들의 감정이, 약간, 내가 물론 이해할 순 없겠지만, 상상이 진짜 안 된다. 진짜 슬플 것 같고 내일은 뭔가 진짜 좀 우울한 날이 될것 같다. 그래도 여섯 명이 되는 거니까 잘 반겨주도록 해야 될것같다음 이제 지금이 5시 15분인데 오늘 조금 빨리 잠에 들어서 좀 준비를 하다가 내일 좀 활기찬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. 솔직히 요즘 연수원에 들어와서 t d 님들께 의지도 진짜 많이 하고 되게 친구같이 대해주셔서 너무 좋고 그랬는데 여기서 끝,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들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아쉽다. 약간 원래 사람이랑 뭘 헤어진다는 헤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도 뭐 이렇, 이렇게까지 아쉬운 적이 없는데 약간 물론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너무 진짜 아쉬운 것 같다. 그래도 그래서 아까 전에 T&D님이랑 말하면서도 꼭 최대한 늦게 보자고 늦게 연락하자 한마디로 끝까지 방송에서 살아남아서 데뷔해라 이런 말을 해주셨다 그래서 솔직히 데뷔를 못해도 만날 수 있고 해도 만날 수는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데뷔를 해서 당당하게 모두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파트 2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진짜 이 악물고 꼭 데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2020년 8월 2일 정원의 일기 끝!